200평 에 이게 8,000개. 이 상자가 아니면 몇개 그, 들어갑니까? 상자 아니면 뭐 2,000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죠. 야, 네 배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네배더 들어갑니다. 어, 번데기 막 골라낸 나머지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생산물로 나가게 되는데 전국에 그 탈모를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이 탈모? 예, 네, 그렇습니다 아, 갈색 거절이가 이 탈모 좋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이거 100박스 100명 한정 1 플러스 1 <웃음>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요게 바로 우리 사장님이 특별하게 개발하신 아주 따끈따끈한 이 특허상품인데 요거 뭐에 쓰는 겁니까? 아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우리 갈색거절이 키우는 전용상자입니다 아 갈색거절이 전용상자? 예, <웃음> 네, 그렇게 봐야죠 고생 많이 한 제품입니다 이게 아, 이게 어떤 <웃음> 특징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무균입니다 무덕 무균 무덕 아이 재질이요? 당연하죠. 오. 우리 저라앤락 아시죠? 라앤락 유명하죠? 네, 네,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지금 만든 거고 아 이게 그러면은 네. 일반 플라스틱으로 다른 거네요? 다, 네 그렇습니다. 오. 왜냐면 갈색 거절이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네. 예, 돌기가 있으면 다 긁, 긁어 먹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생산된 갈색 거절이는 사람이 먹잖아요. 그러면 플라스틱을 사람이 먹은 거죠. 아. 어, 여기서는 이제 체란을 받기 위한 성충선별실이거든요. 번데기하고 성충하고 혼재돼 있어서 이걸 선별해내는 겁니다. 까만 애들은 지금 성충인 거고 성충이 됐는데 하루 이틀 더 지난 거죠. 아... 갈색은 더 어린 성충이죠. 누런 거는 번데기고? 예. 번데기로 가는 과정 중에 포식성입니다, 애들이. 그래서 서로 간에 상처를 주게 되면 죽, 죽예요 반대기가. 와. 그래서 이제 그 죽은 것들은 이제 골라내버리고, 이게 성충이죠. 아, 얘가 성충이에요? 예, 오늘 성충을 골라냈잖아요. 네. 그러면 얘들이 한 40일 정도 알을 납니다 산란을. 네. 그래서 산란을 저희가 이틀에 한 번씩 받고 있는데, 이 숫자가 확보가 되 돼야 자동화가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을 낳게 되면은, 한 200개 정도 알을 납니다. 한 마리가. 그래서 저희가 이 상자 하나에 120g의 성충을 무게를 달아 가지고 집어넣으면 최종 생산됐을 때 1kg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밀도로 저희가 이제 계산해 가지고 넣는 거죠. 알을 낳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선반에 상자를 싸 가지고 이 하나하나가 1kg를 생산할 수 있는 알을 낳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알 낳는 것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사육실에 내려가서 수확할 때까지가 약 110일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30일을 잡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서 30일 동안 있다가 밑에 사육실로 내려가면 80일 만에 수확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 작업하고 있는 것들은 어, 어제까지 이게 알을 낳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알만 받고 다시 성충을 갈아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배드를 배드 갈아 주는 작업이에요 이제 이 안에 알을 낳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어, 알을 낳은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톱밥인가요? 이게 이제 밀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알을 낳아도 돼요? 네알 예,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밀기울에 지금 알들이 있다 이거죠? 여기 예, 밑에가 알이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이제 알 예, 떨어지는 예요이 속에 이제 알을 아까 말씀드린 120g의 성충이 알을 낳은 거거든요 요거는 밑에는 이제 새로운 먹이고 음. 거기에 성충을 부어 놓고 수분제 채소를 주게 되면 이틀 있다가 또, 또 알을 더봤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그 곤충 사육에서 볼수 없었던 예. 어떤 새로운 비밀병기네요 예 그렇게 타봐야죠 야 이거 도서 처음에 <웃음> 봤는데 야 이게 그럼 요 좁은 공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200평에 에, 그 대류를 이렇게 교류시킬 수 있는 공간을 빼면서도 8,000개가 들어갑니다 200평에 이게 8,000개? 그러니까 8,000개가 일일 100kg씩 수확하니까 100개씩 수확하는 거죠 하루에 와. 이 상자 100개를 이 상자가 아니면 몇 개가 그, 그, 들어갑니까? 상자 아니면 뭐 2000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죠 이야 4배가 더들어어갑니다 4배 소득이 4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야 기가 막힌 박스입니다 밑 <웃음> <웃음> 파이프가 다 보일러라는 얘기 있습니다. 예 궤도도 되면서 이제 보일러 배관도 되는거죠 각 레일이 11 레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11 레일을 어, 궤도가 아까 움직인다고 랬죠 그래서 이 와이어가 궤도차를 끌어오는 겁니다. 이궤도차하고 궤도차의 연결을 이 연결구로 해가지고 갖다 끼게, 끼게 되면은 이게 자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과 뒤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외국에는 컨베 그 벨트가 움직이게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 농업의 실정에 좀 차후 문제로 저는 보고 있고 현재 우리 농업인이 접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저비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상자 속에 1세대를 먹을 수 있는 밀기을다 보충해 주고 아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먹이 떨어졌으니까 사료를 더 첨가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이 먹이를 얼마만큼 채우느냐 저희가 이제 직원들하고 계속해서 연구한 결과 한 3kg 정도를 집어넣고 체란을 하게 되면 그 먹이가 다 먹어졌을 때 수확기가 되더라 이제 이거를 제이 찾아내 가지고 는 거죠 습이 떨어지면은 자동 그 가습기가 가동을 하게 되겠죠. 200평에 12개 정도가 가습기 설치되면은 어 항습 60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수분제 주는 거거든요. 저게 어... 일입니다. 저희는 이제 상추 파리를이 상자당 4개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주고 있는데 이게 상자 하나에 4개씩 주려다 보니까 두 명이서 일을 하더라도 한 4시간 이상 줘야.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우리 상추에 달라들어 가지고 먹고 있는게 보이죠 아. 그 농약이라든가 이런 오염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폐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저희가 신경써서 하고 있는 부, 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농가만 세팅을 해 가지고 연중 먹이고 있습니다 네, 하단에서부터 상단까지 8개가 적재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적, 상자와 상자 간격은 20cm씩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의 수확한 거라면, 아, 오늘 예, 거라. 이게 예, 전날 수확한 거고, 이거는 전전날 수확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20cm씩 뒤로 물러가게 되면, 이게 이제 80일 정도 되면, 게되 제일 뒤에는 이제 수확 단계가 되겠죠. 아. 그럼 제일 뒤에서 이제 수확만 합니다. 이게 이제 수확할 애들입니다. 아, 여기 수확할 애들인요 예, 예. 어, 번데기만 골라낸 나머지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생산물로 나가게 되는. 데 여기서 거절이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 나왔다고 했는데. 예. 여기 지금 이름이 이너부스터. 여기 보이시죠. 이너부스터. 이게 네. 어떤 건강기능식품입니까? 예, 일단 우리 전국의 그 탈모를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이 탈모. 탈모. 네 그렇습니다. 아, 갈색거절이 탈모에 좋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이야, 너무... 뭐 특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웃음> 탈모. 아, 탈모. 탈모에 탈모 예. 좋은 갈색거절이 예. 이너부스터 예. 비타민 B1 판토텐산, 엽산, 비오틴, 아연, 네. 구리. 네. 여기에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기존에 시중에서 보이고 있는 탈모 예방제입니다. 주로 들어가는 거는 어떤 게 많이 들어 있습니까? 저희 갈색 거제리가 50% 들어가 있고요. 이거 먹으면 그 탈모에 좀 고민 많으신 분들이 네. 좀 탈모도 좋아지고, 네. 머리도 좀 그렇게 두꺼워지고 이렇게 됩니다. 네. 머리카락이 일단 두꺼워집니다. 머리카락. 아, 뭐한 박스에 네. 두 개가 들어 있어요. 그게 1개월분입니다 아, 1개월분입니까 1일 네, 2포 1일 2포 네. 그럼 아침저녁으로 먹는건가요? 아침저녁으로 공복시 먹는게 제일 효과 좋은가에요 아. 구수에요? 네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십 저희가 뭐 업체가 팔고 있는데요 네. 25만 7천원에 팔고 있습니다 25만 7천원이면 거 하나인데 네. 저희가 이거 100박스 100명 한정 1 플러스 1 <웃음>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같은 농업으로서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럼 네. 저희 한국농산TV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 네.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제품을 한번 구매하시면 어떨까? 이 음. 구매하는 방법은 여기 제 전화번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농산TV 그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아, 저는 여기에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 그 주소가 어디다. 이런 걸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연락을 들어서 이 제품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한국농수산TV는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웃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안녕히 계세요 <웃음>